제가 갖고 있는 오타가 크기 때문에 내풍성이 있기 때문에 장거리라든지 바람이 많은 그런 산간지역의 물품 배송을 할수 있습니다 이 장거리와 고중량의 물품이 요구되는 산간지역, 도서지역에 활용될 예정이고요. 의료구급용이라든지 재난지원용 이런 것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